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여자에게 있어야 할봄기본템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봄에는 어떤 옷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까요? 매년 트렌드는 변하지만 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옷들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아우터입니다. 이 아우터 중에서도 이 코트인데요. 트렌치코트입니다. 이 트렌치코트는 요 우리를 멋지게 꾸며줄 아이템입니다. 이 코트만 잘 선택해서 입으시면 요 멋지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핏은 기본 스타일이 좋으며 컬러는 역시 기본 색상인 블랙이나 네이비나 베이지로 준비하시면 다른 옷들과도 코디하는 데 좋습니다 이 가디건입니다 이번 시즌의 트렌드 아이템이며 이 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필수 아이템입니다 제가 지금 가디건을 지금 걸쳤는데요 이 봄의 날씨는 낮에는 덥고 또한 저녁에는 춥기 때문에 입고 벗기 편안한 아이템입니다. 이 가디건을 고를 때는 소재와 핏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소재는 캐시미어나 울, 면, 혼방을 고르시는 것이 좋으며 두께감이 있는 소재를 골라야 기온차가 심한 봄의 보온성이 좋습니다. 이 핏은요. 체형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슬림한 핏을 선택하시면 체형이 빈약해 보이게 쌤의 오버핏이나 아니면 오버핏으로 고르시는 것이 좋으며 기장은 짧은 기장에서 중간 기장, 롱 기장이 있으며 이 가디건 위에 벨트로 이렇게 저처럼 포인트를 주시면 한층 더 시크해 보입니다. 가디건 색상을 정하실 때는요, 어떤 옷 색상들의 옷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지 살펴보신 후에 그 옷들과 잘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나, 이 기본 색상으로는 아이보리나 블랙, 그리고 또 밝은 색상의 가디건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핑크로 포인트를 줬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디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업 슈트입니다. 이 정장 슈트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블레이저를 셋업으로 구비하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코디할 수가 있는데요. 이 블레이저를 다른 색상의 바지와 코디하셔도 되고요. 이 셋업 슈트용 바지도 상의를 다른 옷과 코디하셔도 됩니다. 이 컬러는 기본 컬러인 블랙, 베이지나 아이보리가 좋으며 어떤 트렌드의 변화에도 유행타지 않는 단색과 기본 디자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본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다면 스타일의 변화를 줄수 있는 체크 셋업도 좋습니다. 이 저의 영상 중에 블랙 블레이저 코디 영상을 보시면요. 이 블랙 블레이저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코디할 수 있는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블랙 셋업 수트는요 비즈니스 상이나 특별한 자리에 필수이며 이 스타일은 싱글 버튼이나 더블 버튼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이 마른 분들은 더블 버튼이 잘 어울립니다 탑입니다 탑 중에서도 롱슬리브인데요 롱슬리브는 봄에 입을 수 있는 시기가 짧기 때문에 기본 색상인 블랙과 화이트가 좋습니다 화이트 셔츠나 블라우스입니다 이 비즈니스나 아니면 멋스럽게 입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화이트 셔츠는 진주 목걸이나 아니면 다른 목걸이와 코디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스카프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화이트 셔츠에 대한 영상도 저희 영상 중에 화이트 셔츠 코디 영상을 참고하시면 코디시 도움이 됩니다 발음입니다첫 번째는 긴바지고요 그 다음에 스커트 그 다음에 청바지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긴 바지는요. 셋업 슈트 구매 시 나온 바지를 활용하시는데요. 이 색상으로는 기본적인 컬러인 이 블랙과 베이지, 아이보리 색상이 있으며 옷장 안에 어떤 옷들이 많은지 파악하셔서 이 다양한 바지 색상을 구비하시면 옷 코디시 풍성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스커트인데요. 이 스커트는 H라인이 있고 플리츠 스커트가 있고 기타 스커트를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청바지입니다. 이 청바지는요. 스트레이트 핏도 있고 와이드 핏이 있는데요. 이 체형에 맞는 스타일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고요. 예를 들어서 부츠컷 팬츠는요. 마른 분이나 키가 작은 분들한테 좋습니다. 이 색상은요. 화이트진이나 아니면 블루진을 기본적으로 먼저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중에 화이트 팬츠를 활용한 다양한 코디 방법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원피스입니다. 이 원피스는요, 이 봄에도 원피스를 잘 입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셔츠 원피스를 구비하시면 롱 자켓 개념으로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원피스에 코디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저희 영상 중에 원피스 코디에도 공식 있다라는 영상과 봄 원피스에도 공식 있다라는 영상을 보시면요. 코디 시 아주 많은 참고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신발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슈즈도 아주 특이한 디자인을 선호했는데요. 이제는 기본적인 심플한 디자인의 신발이 코디하기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색상으로는 기본적인 내추럴 컬러나 화이트, 블랙은 기본적으로 구비하시는 것이 좋고요.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로퍼나 아니면 운동화도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카프입니다. 이 스카프는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멋지게 우아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색상은 취향에 따라 단색이나 아니면 프린트, 애니멀, 스카프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거를 기초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올 봄에도 풍성하게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